<웃음> 잠깐만,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우리 찬드라 형옷 벗고 있었네. 야, 옷 벗고 있었는데 저 정도였어. 388,000이면 투급은 충분하잖아. 후! <웃음> 크다! 아, 지난번에 1000만원 기사하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쿠 반갑습니다 아 우리 연옥 멜리오다스 시리즈 계속 가볼텐데요 여러분들께 생방 때 약속드린 거 있죠? 제가 구상해놓은 덱이 있는데 공개를 하겠다 얼티밋 형님과 같이 쓰는 덱 중에서 구스가 구상한 바로 그덱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저 <웃음> 느낌이 조금 오실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초반 살상력은 끌어올리고 멤버가 하나 죽어나가면 페스타덱이 완성된다 라는 컨셉입니다 초반 살상력에 우리 얼티민 형님도 있고 해가지고 바로 치고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상대가 우리를 이제 칠 수밖에 없을 거야 어 치세요 치면 은 우리 멜리가 나서게 됩니다 제가 상대를 하면 얼티민 부터 잡고 싶을 것 같아요 얼티민 씨 잡았어 그러면 베스타가 튀어나와가지고 마신데 이 완성이 돼요 약해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어 우리 찬드라 형이 이제 자세를 잡아서, 어 약간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세 잡은 애한테 주피 40%가 있잖아. 요 연옥멜리가. 어 괜찮아요. 왜 괜찮느냐. 연옥멜리가 자세 잡은 애한테 주피 40%가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우리도 연옥멜리가 있어서 마신 종족 아군 영웅의 받는 피해가 20%씩. 총 마이너스 60%까지. 주피 40% 증가있는데 받는 피해도 60%가 60%, 60 적게 받아. 자, 그렇게 했을 때안 그래도 탄탄한데. 특히 이 형님은 성물까지 있어서 더 탄탄한데 이거는 페이엔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페이엔은 무조건 더 세게 맞을 수 밖에 없지만 찬드라 형님은 상쇄해 된다 출발해 볼게요 자 결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요농 멜리가 어, 자 보통 요 정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 어 페이엔이랑 막 쓰고 그죠 자 요렇게 요렇게 이거 바로 써도 됩니다 어, 써 볼게요 하하, <웃음> 구슬 심플하게 하잖아 왜냐면 지가 머리가 그렇게 생생이 안 들어가니까 심플하게 수집입니다 그냥 수집하고 팍팍팍팍 저자자자자 팍저안 죽네 자 우리 이제 여동발리 패가 잘 불려도 괜찮고 얼티비생님 어 패가 잘 불려도 괜찮습니다 예자 네 이제 봉 돌린다 그죠 돌리면 어떻게 되노 우리는 자세 잡아도 별로 세기 안 맞는데 저쪽은 자세 잡으면 세기 맞아요 오케이 치세요 치세요 자, 자, 칫다. 어, 칫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다. 그죠? 요거 갈게요, 요거. 쏙, 팍, 팍, 쏙, 팍, 팍, 팍! 촥, 크닥! 3 2 8 0요 정도, 요 정도다. 오, 베인 엔잘 견디는데? 야, 페이엔 잘 견디는데? 자세히 피 40% 있다고 해서 페이엔이 그냥 무조건 약해서 때리기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죠? 아, 어... 찬드라형을 잡는 걸 먼저 선택했다 어. 보통 <목소리> 얼티맨형을 먼저 잡는 걸 선택할 거라 생각했는데 찬드라를 먼저 잡는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나옵니까 페스타가 나온다 달달하거든요 그냥 궁 들어갈게요 궁들어가보고요 어, 호도독하고요 아 이거 삼성 쓰기 아깝네 자 한번 가보자 슈슈슈! 버크다 178만 너무 생겨많아 가지고 형님 죄송합니다 삼성 직원 한번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누구를 죽일거냐고 누구를 죽일거냐 얼티미형을 죽일거냐 찬드라를 죽일거냐 연면을 직접 죽여볼거냐 미칩겠다니까아 잠깐만 잠깐만 내가 이럴줄 알았다 우리 찬드라형 옷 벗고 있었네 야옷 벗고 있었는데 저 정도였어 자 얼티미형도 내가 생철로 갔는데 생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회 하면 확실히 투급도 좋은데 딜 확실히 더 셉니다. 3 8 8 0이면 투급은 충분하잖아. 자, 가도록 할게요. 야, 그, 러잖아 우리 찬드라이가 옷 보고 있었던 거구나. 근데 저렇게 해보면 어떡하노? 자, 농계. 오케이. 요것도 긴장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긴장감 느껴지죠, 지금? 참, 저대 입장에서도 때리기도 그렇고 참 묘하다. 어. 자 유성방패, 가지아! 아이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웃음> 갑자기 절마가 날뛴다는 건 사람이 아니다. 아, 야 이게 절마의 능력이야. 일마가봉일 걸어가지고 사람인가? 되게 잘했다 그죠. 봉일 걸어서 폐를 안 쓰면 장기 뿌는데 폐를 쓰면 또 농기가 죽으니까 굉장히 좀 골치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 <목소리> 피사기는 받은 뒤에 일어난 것것 일이라서 예 상관은 없긴 한데 우와 이게 이렇다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자 일단 농개를 요걸로 요걸로 치기 보고요 버크랑 드잡 보고요 어 후드 후드 개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축축팍축축축 파카우 37만 자 확실히 근데 좀더 주인공스러운 게 얼티밋 형님더 주인공스러운데 어내 느낌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얼티미 형님이 더 주인공이야. 자, 정말 뭐 풀피됐죠? 한번 살아나가지고. 치기 보는다. 나는 이 그림이 더 좋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연맬도 옆에 서서, 서서 굉장히 부담감을 주고 있어요, 상대한테. 뭐,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정말 찬드라는 연맬을 치기는 좀 그래요. 연맬이 폭주 예쁘니까. 그렇다고 얼티미 형님 바로 잡기는 좀 그렇고, 막 이렇게, 어? 혹시 얼티미 형님이 먼저 죽더라 도 체험해보고서 딜다 하시고, 갑자기 이제 마신대가 하나 등장하고 자 이렇게 연멜이 죽어도 괜찮아요 요 둘이 가 제법 마지막에 뒤집을 수가 있어요 상당한 존재들이거든요 이두 명이 그래서 어떻게 되겠노 어 이렇게 음, 가볍게 이제 형님은 좀 가벼운 패로 잡아드리고 수십분 끝나는 거이요자포크닥얼티밋까지잘 키워 놓으신 분들 그리고 멜리는 내가 형 이번에 명함밖에못 뽑아서 뭐 이런 분들 많을 거 아니야 이 예, 한번 해보세요 얼티밋한테 힘이 더 실려있다 형 연맬 알겠는데, 얼티밋 형한테 워낙 투자 많이 해서 내 팀의 근본은 얼티밋에 있다. 해보세요. 근데 형, 난 페스타가 없어. 찬드라가 뭐 없어. 뭐 등등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기다려봐봐. 다 찾아봐줄게. 아, 내가 택을 이래래 구상을 항상 머릿속에 돌려보거든. 시나리오 좋잖아, 형. 시나리오. 물론 <웃음> 시나리오가 안 바뀔 때도 있지만. <웃음> 자, 이번 시나리오 괜찮죠? 음, 근데 어? 야, 공불자 공불은 이제 뭐가 중요하냐? 우리 멜리가 공부를 풀고 때릴 뿐입니다. 그래서 멜리 패를 조금 보존하는 게 좋고, 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때 같은 좋은 게 뭐냐면 공부를 당했잖아. 공부를 당했어. 어 사람이다. 사람 좋아요. 사람이면 오히려 좋아요. 자, 반갑습니다. 오, 단단하시고 생칠이다 보니까, 얼티밋 형님이 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어, 공부를 걸어올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아, 세 개니까. 아, 한장쓸걸 그랬나? 한장 쓰는 것도 괜찮았겠다. 두 개로 만들어 놓으면 되게 곤란하거든. 두번 치야 되는데, 어? 두번 치면은 우리 플립 보거든. 어. 자, 공부를 들어왔고요. 한 번, 안 보자, 안 보자. 자, 요 상태에서 내가 요 패를 쓴게 아니니까 이게 안 풀릴라나? 한번 써보면 안 풀리네. 안 풀립니다. 괜찮아요. 네. 우리 형님이 이제 갑자기 너무 세게 때리실 것 같아서 우리 형님 차단 걸어 놓고요. 요렇게 하고 넘기도록 하죠. 자, 차단 걸어 놓고 우리 형님 갑자기 확 날뛰실 거거든, 이제. 근데 쉽사리 안 죽습니다, 형님. 한번 치봐 주시죠. 아, 잠깐만. 요렇게 되면은. 아, 잠깐만. 맞으면서 풀리네. 야, 공굴 풀렸다. 아, 나도 이공불덱을 그 상대로 머리로만 생각해봤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처음 보거든? 요렇게 되네.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웃음> 샤코맑 불쑥불쑥불쑥불쑥! <불치> 파카와! 어, 안 죽었네? 어, 고소가안 죽었어? 궁 한번 쏴봐, 그러면. 한번 쏴봐봐. 저 고서를 타겟해서 치입부승이 나왔겠다, 그죠?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안 세다는 느낌. 그러나, 워낙 올스타라가지고, 탄탄하다. 여기서 우리가 한명 죽어도 상당히 부담스러울텐데, 하나 죽이기도 쉽지가 않다. 오! 어, 삼성이다. 이거는 죽는다. 우와! 아, 저 형님 이제 불꽃 다 하네. 아, 불꽃 다 하고. 그럼 이겼다, 그죠? 어, 요, 이 봐봐. 주인공, 얼티비 형님, 맞아요. 우리 옛날에 더원이랑 선맨나오실때 같은 느낌이 진짜 비슷하게 나는 것 같아요. 자, 요 베스타. 베스타 혼자 나와도 이거 뭐, 뭐, 너가 거니까. 베스타를 이길 인물이 있나, 거기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이었지, 참. 미안합니다. 미안하구요. 약간 좀, 덱 설명에 좀 흥분했다 보니까. 39만. 와, 이게? 야, 이게, 넷마블이 밸런스를 진짜 잘해요,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박수 쳐줘야 될 부분입니다. 뭐, 이런저런 정도 봤을 때, 어, 다, 또 만났다. 아이고야, 또 만났다. 어떻게 해야 되노? 자, 아까의 그 실수를 만회해 보겠습니다. 한장 쓸게요. 한장 쓰고, 한장 쓰면 이제 두 개가 났거든요두 개가, 그두 개다, 지금 두 개. 못 죽일 것 같으면 아니면 이마 크를 한, 한 개로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못 써요. 저거 써도 그냥 바로 풀리뽀요. 릴 그지? 그게 진짜 베스트인 것 같고 자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곤클로 한번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영님 자세 잡았습니다 세게 때려줄수록 좋아요 우리는 좋아합니다 풀카운트 한방 들어가고요 풀카운트 죽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공부를 못 걸도록 할 거냐 아니면 이영님 패가 좀 쌓였을 것 같아요 되게 세게 때리실 것 같아서 차단을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요거 만들면서 차크닥 차크닥까지 들어갑니다 하하하하하. <웃음> 어, 아, 아, 저놈 아, 차단 당했었구나. 아, 자기가 두대 때리다 차단 당했었네. 어, 셋다 차단시킬 수 있었는데. 아씨또 웃다가 그걸 못 봤네. 그게 구스 형이지 뭐. 어, 여러분 더, 더잘 써보세요. 약간 운용이 좀 들어가는 덱이니까 더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차단 이렇게 진짜 잘했다. 그죠? 차단 안 해놨으면 애들 완전 몸다 박살났겠는데? 와, 이 정도인데도 박살이 나겠다. 자 박살이 났구요 와 일단 비싸게 하나를 막으셨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좋은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둠이 펴집니다 이제 하하하 <웃음> 들어갈게요 야야야야야야야야 공구동 야, 야, 야, 야, 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아직 상대 얼티민 형님 금색 카드 이거 누구 걸까 이거 얼티민 형님 거면 웃을 때 아니다 물론 우리도 얼티밋이 있어서 얼티밋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마지막 싸움까지 갔을 때 서로 서로 최후의 불꽃 몇개 남았느냐 싸움으로 번지거든.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지금 든든하잖아. 이 형님 삼성 만약에 크레이지 프로미넌스면다 터질 수 있거든 맞네. 어다 터지거든. 다 죽고 다 죽거든. 근데 우리는 최후의 불꽃이 네 개이기 때문에 불꽃 싸움으로 가게 된다. 자 인사하시네요. 예. 이미 끝인 걸 아시는 것 같고 아 이거 뭐 영상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아 이거 폐가 너무 엄마나 내가 이거 폐를 사기까지 치면 안 되는데 어? 음, 잠깐만 생각을잘이야 되겠다 일단 이형님 한 장은 더 쓰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 쓰고 하나 깎이고 이마을 치기 뿌야 되겠네 어, 치기 뿌는 게 낫겠습니다 찌밥이지만 어쨌든 불꽃은 하나씩 깔수 있기 때문에 절마을 치기 뿌는 게 맞고 여러에 이제 g 지다 와. 우연히 그 베르세크 쪽에서 이렇게 매칭이 두 번이나 됐는데, 꽤나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정말 반가웠고요 자, 요 덱은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연일 쪽에 투자가 막 세게 못 들어갔고, 얼티미 형님이 강하신 분들 꼭 참고해보세요.